어휴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포켓몬 가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직접 제 손으로 요사성르가루왕 바로 얻어버렸었는데 그리또 저번에 피계츄 선생님이 주셨던 요 피카츄 있잖아요? 나는 이게 삼성짜리인 줄 알았는데 뭐 럭테론이라고 써있어서 일반 가을레랑 색깔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하기 힘든 예, 가을레 디스크인 것 같아요. 저번엔 진짜 아쉽게도 쏠가레의 5성 눈앞에서 아. 놓쳐버렸는데 오늘 복수전 하러 왔어. 새롭게 합류한 포켓몬 시즈가오의 부대와 함께 오늘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도전. 오케이. 아 저번 못 잡은 쏠가리어가 눈 앞에 아른거리네 진짜. 아 오늘 전설 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잭로무랑 레시나무 해가지고 합체. 눈 앞에 없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웃음> 오늘 시작부터 5성각인가? 이거 그리고 제가 꿀트위도를좀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300%가 넘어야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눌러볼게요 자자자자자자달 갈모에 아, 별가살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 없는 거? 에이, 아쉽다 여기서 좋은 거 하나 나왔어야 됐네 아니 뭐야 이 안에 디스크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거 불쌍해 일성다리들 여기 다 버려졌어 아니 그거 갈아도 쓸 있는데 그냥 버려진 건 싫은가? 저번 시간에는 솔가려 놓쳤지만 오늘 루나 안나라도 꼭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아 기합. 아, 아이 멘트 치다가 놓쳐버렸어. 아. 어리자몽 설마. 어? 뭐가 많다. 누가? 누람 우리 한번 지진 시원하게 일으켜가지고. 첫 5성 한번 노려보자. 가자! 일단, 저가, 제가 선제 공격 가져갔어요. 오케이, 공격업 20까지. 오늘 바로 5성 뽑으면, 그 자리에서 컨텐츠 종료가. 야, 이거 시작부터 5성을 보게 될줄 몰랐네. 오케이, 회피력 업까지. 일단, 초반 흐름 너무 좋아. 자, 다음 턴. 20, 20 때려주고, 스톤 엣지. 갈라져라. 루나하라! 오급소맞았다 휴지까지 반 찼어요! 아, 저번에 솔가리오는 엄청 딴딴했는데? 아, 루나아라는 조금 약한가? 아성능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발 한 턴만 버텨! 쉐도레이! 진짜 맞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버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게 마, 맞아요? 아 이거 빨리 진짜 5성을 뽑아야 돼! 슈카츄, 너로 정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카치. 또. 이야.. 간다. 아, 그리고 이거 공격할 때도 계속 눌러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위력이 좀더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누가 저렇게. 10만 볼트 치죠! 차잇, 차잇, 차잇. 하이, 저루나로라못 잡냐, 설마? 어, 기다려, 루나라 음.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무조건. 제발.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봐둘셋넷짠어져 어. 제발 한 통만 버텨줘 제발 한 통만 으. 와 이게 맞맞맞맞 맞아요? 와으성 아. 너무 으 만약에 여기서 마스터볼이 떠준다면? 어림없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한 번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이가 없네 요번에도 루나라 눈앞에서 놓치는 거야 설마? 아한 번만 더 나와줘 진짜 루나라 어? 도구찬 스는뭐야 방어랑 투수 방어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오성만 떠주면 버틸만 한데? 좋아 좋아 좋아 오성 떴죠 이번에는 300% 잘 뛰어볼게요 삼성! 삼성 포커복수 삼성은 이득이에요 자 가자 음! 아 300% 못 넘겼어 리자몽까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리자몽도 뜰 수도 있겠는데? 2차전 들어간다. 오늘 꼭 잡아보자. 휴카츄 4등급까지? 휴카츄 4성까지 한번 얻어보자. 그러면 나 4성 유저 2개라서 다음에 전설 떴을 때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클 도구 보너스에서 방어 특수 방어까지 업, 업됐기 때문에 이번 진짜 기회다. 아, 루아루아, 루아, 캐리해줘. 아, 공격 없이. 자, 기술 들어간다. 삼백 오케이 이 정도면 많이 아프겠지 반반오 피카츄는 다음턴 한번만더 맞으면 은 뻗을 것 같아 아나 아, 아. 아, 이거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 아 진짜 인덕토리네트 보는기 수인데 오 전기볼 아 루가루아마 속성이 전기타에 입 약한가봐요. 자, 자, 자, 자, 자, 자. 무관함, 가즈! 음. 음. 잠깐만, 아까 공격 아예 안 들어갔어? 쏠가래였고하 <웃음> <웃음> 제발 버텨줘. 한 번만 떠줘. 아. 아이고. 와. 진짜, 이거. 왜눈 앞에 전있인데 잡질 못하는 거예요? 아둘다 삼성이랑 좀 애매해요. 근데 피카츄는 어차피 한대 맞으면 뻗을 거라서 아이못 잡겠는데?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마스터볼 한번만 뜨자. 아 괜찮아요? 일단은 피카츄 대 피카츄기 때문에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갈 거야. 아 진짜 오늘은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번은 성공 못하냐? 아아 안돼. 아, 네. 안 돼! 제발! 버쳐줘 아니, 이게, 뭐,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피가 너무 안닿는데오 5성짜리? 근데 여기서 마스터볼이 떠진다면? 짜잔! 아! 그래도 피카츄 4성은 얻었어요. 관심이 얻은 피카츄 4성이네요, 아 제발! 오! 떴다! 지겹다! 누나, 알아야. 이제는 이 정도면 잡혀줘야 되지 않겠니? 아. 야 이거 확실히 또 상성도 있네요 여러분 와 옆에 선생님께서 그 상성이 맞는 그가을에를 빌려주셨어요 이거 이거는 온 우주의 기운이 모였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돼 이제 좀 그만하자 나 힘들다 펜텀 우와 메가지나가 되는구나 이게 우너 메가지나 까 처음 봐요 메가펜텀 가자 우우. 야 메가는 이게 공격력이 엄청 세구나 섀도볼! 그러네 훌륭해! 데미지가 1분의 3이나 달았어요 야, 이거는 깰 수는 있겠다 이번에 가즈아 이제 좀이치긋치긋한 싸움 그만 좀 저항해 와 와이 확실히 상성도 중요하네요. 이게 데미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제발. 하이퍼볼. 가자.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저 지금 돈을 이거 500원짜리 많이 받고 왔는데 순삭 났어 벌써. 리자몽까지. 아 진짜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제 몇번싸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어, 아, 이 리자몽 4성 정도만 먹어도 오늘 그래도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만. 맞서봐. 어 보너스? 뭐지? 어? 오. 아 슈퍼볼? <목소리> 여기서아 <으흥>!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또 나오면.. 네또 좋은 볼이 나올 수있어때다 베스트야가 좀 나온다고.. 와..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리자몽 아... 아까 못 잡은 리자몽이라도 좀 잡아야겠어요 확실히 잡는 거는 금방 잡으네요 이게 메가팬텀이다 보니까 아! 몬스터볼! 리자몽? 리자몽? 아 그래도 오늘은 피카츄 4선 먹긴 했는데 아, 리자몽까지 먹으면... 으! 으! 어림없는 소리! 아... 어? 여기서 한번 더? 와 근데 이게 그 엑스트라 배틀에서 리자몽이 또 떴어요 이거는 나한테 잡히라는 거 같은데? 자 마무리 공격 들어가자 나이스 아 리자몽 제발 뽑혀줘 아! 아또몬스터 버려. 아니야 잡힐 수 있어 제발 아. 哎，打打。Uh,